안녕하세요 엠 j 입니다 오늘은 슈퍼캡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슈퍼 캐피시터고요 줄여서 슈퍼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슈퍼캡은 엄청나게 큰 콘덴서예요 이 배터리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슈퍼캡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요즘 슈퍼캡으로 만든 배터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람보르기나 테슬라 같은 슈퍼카 있죠 그 테스트 모델에서 배터리 대신 슈퍼캡을 사용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이 슈퍼캡으로 배터리를 만들면 과연 좋을까요? 이 슈퍼캡은 미리 충전을 해놨습니다. 배터리처럼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자 불이 들어오죠. 이거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슈퍼 캡페시터는 배터리보다 출력이 좋습니다. 동일한 무게 배터리보다 무려 100배 가까운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이 출력이 좋은 슈퍼캡을 이용하면 이런 스팟 용접기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작지만 예 아주 짧은 순간 1만 트의 고출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슈퍼캡으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면 제로백 1km에서 100km까지 가는데 2초 안에 갈수 있답니다 와 슈퍼캡 정말 강력하죠 슈퍼캡은 리튬 배터리보다 100배 빨리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아무리 빨리 충전해도 2시간 이상 걸리죠? 그런데 슈퍼캡을 전기차에 적용하면 5분 안에 완전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충방전 횟수는 무려 50만 회. 50만 회! 이 리튬 배터리 아무리 잘 만들어도 충방전 횟수 2천회거든요 슈퍼캡은 50만 회예요야 완전 넘사벽이죠 슈퍼캡이 과충전되면 팝콘처럼 터집니다 그러나 슈퍼캡에는 종지전압이 없어요 배터리는 어느 전압 아래로 내려가면 망가지지만 얘는 0V가 돼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정도만 놓고보면 슈퍼캡 배터리는 외계인의 기술을 만든 꿈의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슈퍼캡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너무 비싸서 안쓰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얻기 위해 칠판 앞에 섰습니다 오래간만에 칠판을 쓰는데요 아, 저 글씨 못씁니다 먼저 낮 배터리 방전 그래프 충방전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10V에서 14.4V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12V 제품은 11V 아래가 내려, 내려가면 좀 사용하기 힘들죠 배터리 이 하얀색 칠한 부분은 사용을 못해요 전압이 낮아져 가지고요 이만큼 자 리튬 이온 3S 12.6V부터 9.6V에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만큼이 되죠? 그럼 1 1 v 에서 커서 해볼까요? 저만큼을 사용 못합니다. 배터리 용량 중에서요. 인산철 배터리는 10V에서 1 4 6까지 충방전됩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다른 배터리는 충방전이 거의 일정하게 되지만 인산철 배터리는 굉장히 특이한 충방전 그래프를 보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10V에서 그만큼 전압이 급격히 올라가다가 거의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다가 끝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 11V 아래죠 이만큼 14.6까지는 다쓸수 있고 배터리 용량에 99%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인산철 배터리가 12V 캠핑 용품에 최적화 돼 버렸어요 자 티탄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거예요아 진짜 좋은 배터리래요 영하 2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고요 근데 이 티탄산은 한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충방전이 7.5에서 14V까지입니다 어 발견하셨나요? 충방전도 일정해요. 무슨 문제가 있냐 10V 11V 11V 아래에 이만큼을 배터리 용량의 약 30%를 사용하기 힘듭니다.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대중화되고 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캡의 충방전 그래프입니다. 슈퍼캡은 0V부터 16.2V까지 충방전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눈치채셨나요 치명적인 단점을 아까 0볼트까지 떨어져도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게 장점인 줄 알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돼버린 거예요 11볼트에서 이만큼 못쓰죠 16.2볼트 너무 높아 14.5로 하죠 그러면 저 하얀색 칠한 부분 저만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슈퍼캡으로 배터리를 만들면 우리는 슈퍼캡에 저장된 용량 중에서 얼만큼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사용하려면 이거 계산하려면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적분을 하면 대혼란이 발생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 삼각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직관적으로요. 자, 그럼, 6S 슈퍼캣 배터리가 있습니다. 전압은 0V에서 16.2V까지 충전이 되고요. 이만큼 전기 에너지가 차있는 거예요. 삼각형 보이시죠? 그리고 16.2V에서 0V까지 방전이 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 사용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1 4 5 v 이상 전압이 너무 높아요 에러가 나요 그리고 1 1 v 아래 전압이 너무 낮아서 1 2 v 제품들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리 암산하기 힘드니까 여기 계산기로 두들겨 가지고 적어 왔어요 자 여기가 뒤를 해볼게요 11 여기는 3.5 길입니다 14.5에서 11을 뺀 거예요. 3.5죠. 그리고 이 부분은 1.7 이렇게 할게요. 1.7 16.2에서 14.5를 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세 도형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 면적은 몇이냐?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거 쉽죠? 아래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계산하면 얘는 131.5 2가 됩니다. 면적이요. 면적이 131.2고 이게 전기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의 면적은 요거 요거 사다리꼴입니다. 얘랑 얘는. 사다리꼴에 면적 구하는 거 아나요?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인가 거기 나오고요. 밑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구하면 얘는 26이 됩니다. 얘면적은요 그리고 얘도 이게 밑변이에요. 밑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3.5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얘 면적은 44.6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건 쉽죠? 삼각형의 면적은 60.5가 나옵니다. 저는 손으로 계산해 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쓸수 있는 게130 중에서 44를 쓸수 있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그럼 대략 몇 퍼센트냐? 계산해 보면 34%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슈퍼캡. 정말 좋은 배터리인 줄 알았는데 이런 함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슈퍼캡 설명하려고 뭐 병렬 연결 직렬 연결 공식도 적고 어 했는데 하려다가 포기했어요. 이거 나오면 또 머리 아파요. 슈퍼캡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람보르기니와 테슬라 시제품에서 슈퍼캡을 사용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게 약간의 과장이 있어요. 두 슈퍼카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슈퍼캡을 하이브리드로 함께 사용했습니다. 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출력을 극복하기 위해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제로백 2.5초를 달성하기 위해 슈퍼캡을 추가로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잘못 와전이 돼 가지고 테슬라랑 람보르기니가 슈퍼캡으로 간다더라. 그런 소문이 난것 같습니다. 슈퍼캡은 짧은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출력을 낼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진 못합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다 꺼내 쓸 수도 없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슈퍼캡은 무게 대비 리튬 배터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캡 특성상 안에 빈 공간도 필요하고요 무겁게 만들 수가 없어요 부피 얘기는 쏙뺀 거죠 그 동일 부피로 따지면 슈퍼캡보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20배 이상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슈퍼캡을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차 실내 등이 깜빡깜빡깜빡거리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때 슈퍼캡을 배터리에 병렬로 연결하면 LED 떨림 현상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유튜버 자작구님이 이 슈퍼캡을 이용해 충전 없이 무한 사용 가능한 점프 스타터를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충전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충전이 돼 있죠 충전된 거 가지고 점프를 해요 전기를 써요 그럼 시동이 걸리죠 시동이 걸리자마자 재충전이 됩니다 예 무한 반복 사용한 점프 스타터죠 세 번째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전기가 필요한 컴퓨터 백업 장치의 슈퍼캡을 사용합니다 컴퓨터 전원이 나가면 아주 잠깐 동안 슈퍼캡에 있는 전기 에너지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다시 켜면 슈퍼캡은 다시 충전이 됩니다. 오늘은 슈퍼캡 배터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렸을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